이서 열자. 안에 뭐 있을 것 같다. 어 그거 뭐야? 자 열어볼까? 안에 뭐 있을 것 같아? 별로 관심이 없구나. 이거 서영이 어린이날 선물인데. 어 잘못 뻔했다. 미안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야 볼게. 이거 뭐 이거 맞을까요? 야, 선물 이거 아빠 거. 거. 아니야. 야, 아빠 거. 아니야. 내가 편의 쇼핑몰 아빠 거. 아니야. <웃음> 자 이거는 아빠가 라이브 때 조립해도 돼. 그러니까 아빠가 라이브 때 조립했을 때상이 대신에 소현이 옆에 있고. 잘 만들. 응. 이거 다 만들고 분해해서 다시, 다시 나한테 줘야 해.